여러분 안녕하세요 한효진 입니다. 음, 최근 유튜브 업로드를 많이 못했는데요 좀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어, 제작기를 못 만들었어요 한 3개월 정도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 음, 좀 제작기 업데이트가 어, 많이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번 녹화를 하게 됐는데요 어 제가 한두달 정도 블로그에 코스프레 관련된 글들을 좀 적어서 어 연재를 했었어요 제 블로그랑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프레 관련된 카페에 두 군데 정도 이제 연재 글을 올렸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출판사에다 투고를 했고 그 출판사랑 인연이 잘 되어서 지금 그 원고를 계약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그 원고가 이제 책이 돼서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어, 그래서 지금 원고 작업 중에 있고요 원고 작업에 좀 매진을 하다 보니까 코스프레 관련된 뭐 제작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, 그래서 당분간은 유튜브에다 어, 제작기 관련된 동영상은 올리지 못할 것 같고요 어, 지금 원고 작업하는 거 끝나면 그 이후에 이 제작해서 제그 제작 관련된 영상을 올릴 예정입니다 음, 어, 아, 유튜브로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는 찾아뵙지 못할 것 같은데요 다른 SNS, 뭐 네이버 블로그를 할지 아니면 뭐 트위터를 할지 인스타 같은 거는 종종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와서 소식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면 다음에 출판되면 이 출판됐다는 소식도 동영상으로 가지고 오고 그 이후에 원고가 다 되면 <웃음> 코스프레 관련된 동영상 제작기 다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